안녕하십니까? 8월 3일자 해외 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 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것이 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력 충돌 등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약화되자 상승으로 전환했네요. 하지만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바람들로 시장은 다시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유는 오페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기간 동안 증시는 불안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측의 보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오페플러스 회의가 임박함에 따라 유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 및 서방 여러 나라들의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증산을 늘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둔나 우려에 따라 원유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꼽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장은 여전히 증산 여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께서는 HTS 환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5%, 매도 55%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4%, 매도 56%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5%, 매도 4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랠리를 보였던 장이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원유 중산 여부와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싹은 12600포인트와 135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2달러와 99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네요. 금은 174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안전자산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금의 움직임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지인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